하나, 미스밀라! 파워 미스밀라! <웃음> <웃음> assalamu a l a k u m 안녕하세요 다우드키입니다 finally it is tomorrow 와 it 무바락 와, finally, finally I'm happy and sad both ways time is so fast! But anyway, I'm so proud of you guys So during the first Ramadan as a Muslim fasting for a month was not easy but there were a lot of good things too and the biggest and the most precious thing I've got is that I've been able to meet so many Muslim families especially Korean Muslim families You know, it's really hard to find Korean Muslims in Korea but Allah bless me to meet them, Korean Muslims So today's video is the last Iftar vlog with Korean Muslims Then, Let's go.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 다 나오나요? 와, 이렇게 한국에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알함두 u 라 알함두릴라. 안녕하세요. 저는, 어, 있습니다. 씨도옵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유튜브 10만 명 돌파해가지고 너무 기쁘네요. 이게 다다우드님 덕분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웃음> 아니죠. 기다려. 기다려. 안녕하세요. 개종한 지 4년 차하고, 전 신이 많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개종한 지 4년 차, 한국 여성 무슬림 자우다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패리라고 하고요. 저는 유튜버 끝나무입니다. 개정한지는 일년반 되었습니다. 반가워요. 펜션에 두고 오요 안녕하세요. 아살라말리쿰 이스미 예린. 아잘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네. 저희 박동신 현장님살라해리쿰 <웃음> <잘 하레콤. 웃음>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압돌라 알코이 박동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초대해주신 다우드 형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다우드 형님이 되 <되고> 됩니다. <웃음> 아아니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제 웃음> <뭐한테는>? 우와 미쳤다 <웃음> 와. 우와 이거 미다 <웃음> 정말 아닌데? <웃음> 이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와 <웃음> 엄청납니다 진짜 Amazing, a m a i n g Amazing, iftar, Amazing, m a z i n g a 비스밀라 파워 비스밀라비스밀라가 <웃음> 이렇게 b 력 s 는비 l 밀라는 Bismillah. b i 맛있 i l l a h b i s m 맛있나요? 어떠세요? 맛있나요? 아, 담팬 Like a original handmade, handmade. From his biggest thing, yeah. it's, it's, uh, special for you. Wow! wow. Allahu Akbar. Allah. Wow. a u i f l Made of like a like a wow. chain like, and a h a n d m a d e Made of like a boot. Wow! Thank and you. And like a <laughs> <souvenir>. <laughs> wow.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Wow! e l a so m a t a n k u t a n Thank you. t h o h a n o a n k Thank you. Thank you. o t h o a o h a n y Thank you. t y o a u h a Thank you. a o a k o u t n Thank you. Thank you. 엄청 많아 <웃음> 이렇게 <웃음> 한국에 무슬림 많습니다 <웃음> 여러분 영광입니다 <웃음> 자 오늘 어땠나요? 아 너무 완벽한 하루였어요 정말 어, 무슬림 친구들이랑 이프타를한 것도 정말 의미가 깊었고 또 이렇게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맛있게 드셨나요? 네! <웃음> 네. <웃음> 알람드릴라! 알람드릴라! 마살라마! <웃음> i n s e I thought there is no Korean Muslims when I'd be b a r r to Islam. But Alhamdulillah, Allah sent me precious people like them. New Muslim families. Some people said, Islam is not for Korean. But that's not true. It's growing up in here. And we are still going on the right path. This is the plan of Allah subhanahu wa ta'ala and Allah always helps and guides us to go the right path wherever we are. And I'm so happy to b e i n g a plant of Allah Alhamdulillah Then Ramadan Karim And Eid Mubarak